안녕하세요. 100, 100가지도 넘는 유형과 정, 정확한 문제풀이, 옥, 옥석을 가려내는 문제풀이로 지원 디베이트를 제대로 할줄 아는 교사 백정옥입니다. 저는 초중고 개념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쉽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. 제 수업은 사고 뿌리부터 파헤치는 말랑말랑한 뿌리법으로 친구들이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또 하나, 이미지로 사과하고 토론을 통해 쉽게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. 그런데 친구가 내내 듣기만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겠죠? 제 수업은 지랄툼 없이 지원 디베이트를 통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. 기존의 수업 방식은 NO! 우리 친구들이 저와 함께 신나게 즐겁게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